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몸이 감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데 감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시작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질 하나 아나 잠시 y yeah, like s like this, okay. 이음악 빌려 너에게 나 전할게.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. 음, 음, 음, 음.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곁에 안 변했네. 늘 하던 시작 과 끝, 안녕, 이런 말로 오늘 건네 끝이 보이지 않아 하나 출구가 있긴 할까 발리 떼지질 않아 안아 잠시 두 눈을 감아 怎么变 mm -hmm. mm -hmm.